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집값에 대한 논쟁이 조금 뜨거워지고 있죠 예근데 이런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집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최근에 보니까 집값이 반등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다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잠시 올랐다가 다시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집값 논쟁과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뉴스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광진구, 광진구,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광진구는 지하철 요선 한강만 넘으면 바로 어디입니까? 잠실이죠. 강남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 한복판이라고 할수 있는 광진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서울 외딴 지역도 아니고 오지 지방의 오지도 아니고 자 서울 한복판에 는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폐교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지난 1분기 그렇게 2023년 1, 2, 3월 달 1분기에 아파트 청약을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청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양? 그런데 서울만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질이 멸렬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 단지도 분양을 성공하지 못한 그런 지역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정리에서 서울만 아주 큰 경쟁률로 살아남았다. 이두 가지 뉴스입니다. 이두 가지 뉴스를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집값 논쟁은 끝났다. 자, 이것은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다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의 집값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내집 마련과 재테크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한복판의 초등학교가 학생이 없어 폐교했다 물론 이것은 세계 최저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도 있습니다. 자, 먼저 출산율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그림에서처럼 2012년도와 2022년도를 10년 동안 비교해 보면 2012년도의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율은 신생아가 2012년도 한 해에 48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2022년 한해 동안 태어난 신생아는 25만 명 거의 10년 사이에 반토막 끝났죠 자 다음 그림 보면요 이 그림은 잘안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미지만 보십시오 이미지만 보면 한국은 OECD 출산율 집계 통계를 내면 OECD 가운데 꼴찌입니다 즉 한국의 o e c d 합계 출산율은 38위로 꼴찌인데 현재 2022년 현재 0.8명도 안됩니다. 가임 여성 1인당. 자 이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세계 최저 출산율을 한국은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첫 아이의 출산 연령은 33세에 가깝습니다. 평균. 자 그런데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한명 이상인 국가들의 첫 아이 출산연령은 대체로 30살 이전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한복판 광진구 하양초등학교죠. 이 폐교는 신생아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 물론 크죠. 그런데 뒤집어 보십시오. 초등학교가 미어 터지는 곳도 있습니다. 세계 제재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미어 터지는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근데 경기도 동탄 이 신도시 그 다음에 지방에도 부산 인근에 가면 김해 신도시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가 미어 터집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즉 단순하게 출생률이 크게 떨어져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인구 감소는 당연히 주택수요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주택수요 또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요즘 20대 30대가 부모님 가정에서 나와서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구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20대 30대는 구매력이 부족합니다 집값이 자동차 한대 사는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억씩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20대 30대는 부모한테 유산이나 또증려받은 돈이 아니라면 구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구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겠다 오를 수 있다 자 이것은 연결성이 조금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설령 출생률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의 집값이 내리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지역도 있다 자 이것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에 초등학교가 하나 폐교되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청약시장에서 서울 지역만 살아 남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요 지난 1분기에 대구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이 같은 지방 6개 지역에서 신규 분양된 아파트 단지는 모두 미달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개 단지 가운데 6개 단지가 미달했고, 그러니까 2개 단지는 성공했다는 거죠. 인천도 5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는 미달했습니다. 1개 정도는 성공했다는 거죠. 그나마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서울로 올라올수록 수도권 성적은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서울은 1분기에 3개 단지가 분양되었는데 모두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3개 단지 청약 경쟁률이 무려 57대 평균 57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방은 전패.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평균 57대 1.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내집 마련과 재테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또한 제가 더 이상 집값 논쟁은 끝났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다 내리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사람들은 도시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합니다 이른바 직주근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값이 오릅니다. 그렇죠? 예컨대 경기도 동탄, 지방에서도 산업시설이 밀집한 신도시 인구만 증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림 보십시오. 서울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이 살기 힘든 동네라는 거죠. 바로 높은 주거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젊은 친구들은 주로 서울을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두 번째 그림 보십시오.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특히 뭐 동탄, 경기도, 수원, 또 평택에 이르는 삼성 벨트 있죠. 이쪽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동탄은 우리나라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서울은 줄어드는데도, 대한민국의 문화, 경제, 스포츠, 예술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서울은 여전히 서울입니다. 다만, 주거비가 너무 비싸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고, 서울 한복판의 초등학교도 폐교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핵심 지역은 더 비싸지는 것이고, 예,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울을 포함해서 사람이 모이는 지역, 예컨대, 경기도 동탄의 경우도 무지하게 넓습니다.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집을 지을만한 땅은 계속 택지는 공급됩니다. 무지하게 넓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울 한복판에 초등학교 폐교되는 것처럼 경기도 지금 인구가 몰리는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핵심지역을 벗어나면 또 빈집이 생길 겁니다. 청약이 안 되는 곳도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도시가 중심이 아니라, 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에서도 교통과 문화, 교육, 직장이 몰리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 지역만 집값이 오릅니다.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같은 현상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래서 내집 마련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인구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몰리죠? 당연합니다.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됩니다. 과 공급. 평택, 동탄, 이 신도시의 경우에도 앞으로 엄청난 아파트가 계속 공급될 것입니다. 택지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핵심 지역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곳도 많고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생각보다 싼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입니다 다른 신도시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서울도 그렇죠 핵심지역이나 핵심상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 여겨졌던 광진구초등학교가 폐교에 이르게 된 이유죠 따라서 집에 너무 많은 돈을 너무 많은 빚을 내어서 투자하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내 재정 형편에 맞는 집을 선택하고 대신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는 등 다른 재테크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노후는 점점 길어지고 내가 일을 해서 벌수 있는 소득의 기회도 점점 힘들어 질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집값에 대한 논쟁 오르겠다 내리겠다 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불거진 두 가지 뉴스 첫 번째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한다더라 두 번째는 14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을 보니까 서울 빼고는 모두 질이 멸렬하더라 이두 가지 현상이 앞으로의 내집 마련과 우리들의 재테크에 어떤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